안녕하세요. 먹뷰리입니다. 제가 화장을 안 지운 상태로 영상을 켰죠? 퇴근하고 나서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어요. 수정화장을 정말 잘 안하는 편이에요. 일단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뭐 거울도 잘안 보고... 아무 그런데 제가 세안 제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요 클렌징, 수분 클렌징 듀오 제품인데 브랜드는 라곰에서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라곰 제품을 하나 영상을 찍은 게 있었을 거예요. 기억은 안나는데 아무튼 이 라곰 셀러 마이크로 폼 클렌저 제품이 게디 뷰티에서 1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세정력도 좋으면서 가성비 대비 이제 가격도 저렴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제품으로 세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세안은 펜트 메이크업 먼저 지우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근데 세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기 위해서 지금 마스카라는 마조리카랑 키스미를 사용했는데 네. 키스미 다들 아시죠? 잘안 지워지는 거. 그리고 저는 세안할 때 눈에 들어갔을 때 따가운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용을 안 해본 요 제품. 근데 요거는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수분이, 그니까 세안을 하면 약간 수분이 뺏기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어서 좋았어요. 그 세정력은 그때 이거는 따로 포스팅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요 제품으로 제가 세안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손은 깨끗이 씻고 온 상태고요. 아 진짜 나 얼굴 완전 썩었다. 아니 우수가 지났는데 왜 이렇게 추운 거예요? 그죠? 요정도 짜서 일단은 무슨 생크림 같아요. 올려볼게요. 이렇게말 일단 올리고 폼클렌저니까 물로 세안을 해야되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가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안을 하고 왔습니다 협소한 광로 무릎을 여필 상태로 따뜻한 물을 받았는데 세안을 해볼게요 아 보시지요 일단은 이 눈은 마스카라는 안 지워졌어요 잘 아무래도 폼클렌즈다 보니까 포인트 메이크업까지는 조금 다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오늘 픽서도 엄청 많이 사용하고 파운데이션을 잘 바른 상태인데 이외에 입술이라든지 눈을 제외한 부분은 정말 잘 젖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되게 수분이 가득 찬 느낌? 이 드네요. 이렇게 이 정도 지워습니다 세정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